인사 먼저 드릴까요? 둘, 셋! 백두컷! 안녕하세요, 셰프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카네이션을 한번 만들어보려고 하는데 누구에게 만들죠, 저희가? 아, 저희 아버지이죠. 아버지, 네. 바더. 저희 아버지. <웃음> 아버지. <웃음> 빠 지윤 아빠! 아버지를, 아버지를 하시면서! 지윤이 형한테 <웃음> 아버지! 고마워 마음을 한번 전해드릴까 해서 카네이션을 이렇게 직접 만들어보려고 해요. 고요 <웃음> <그래도. 웃음> 이렇게 저희 셋, 도안이 네. 원이랑 저랑 한송이 케이트랑 색랑한 송이에서 좀세 송이를 뭉쳐가지고 꽃다발 하나로 만들려고 하는데 카네이션 만들어 보신 분? 어? 저도 처음에 나는 만들어 본 적이 없고 항상 <웃음> 샀어. 저도요. 저도요. 초등학교 때 이제 수업 시간에 아, 네. 이제 가끔씩 카네이션 을특종으로만들어서지고천아이트 만들어. 2디처럼 카네이션이 어떤 꽃인지. 투디 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주름지랑 이게, 맞아, 이게 주름지 주름 아 편지니까. 이게 주름이 진짜 그 정도? 사람 주름 같아가지고 주름지인가? 그냥 <웃음> 주름지인가? 주름지 좀 처음 들어봐요 딱 그런 5년 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인식으로 <웃음> 어? 오, 5년? 학교 1학년까지? 그리고 여기 색종이도 있고 어. 그리고 종이 약간 초록색 테이프 약간 이게 줄기가 네. 되는 기같은 줄기 거. 그리고 저희가 음. 이제 지훈이 형께 드릴 편지 편지 편지도 있고 편지 <웃음> <되고 웃음> 이렇게 포장지. 맞아요 포장지. 자 네. 그러면은 한번 산에전을 이거를 이제 감으로 만드는 거죠. 저, 저, 다들 이제 자기 예측적인시 저희 저희 저희의 철강 능력을 좀어 이거 오케이 거네. 오케이. 아 일단 저희는 이제 그런 음. 아이디어가 있는데 줄기를 이제 무지개로 만드는 거죠. 음 그냥 살짝 조금씩 붙여가지고 음.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다가 야 이런 것들막 붙여서 가위로 대 나쁘지 않게. 나 세? 응 역시 우리 인적 감각팀. 저희는 그럼 딱보전적으로는딱개형적인 카네이션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근본 저희는 뭐 이제 누가 봐도 그렇죠. 이쁘지 않은 카네이션을 만들 거기 때문에 기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대이션을 어, <웃음> 이제 <웃음> 만들어 볼까요? 네? 오케이! 렛츠 고! 렛츠 고! 한 채쯤 오요 내가 아까 시작하기 위해서 말했지? <웃음> 뭐 하나 품성 <웃음> <웃음> 나 품성을 뭐. 어 이렇게 이렇게 풀수 있어요. 그러니까. 삼 등도든 해서. 제 나도 한명마 하나씩 해. 이렇게 해서 하나 하나를 맞자. 동시에 게 이렇게. 이렇게. 약간 이 얘기해 놓고 <웃음> <생각하고 웃음> <한, 해야 될까요? 웃음> <이> 해 <웃음> <생각하고 웃음> <좀, 해봐도 웃음> <있어야 웃음> <웃음> When I see you, when I see you, 이런 맛이죠 m a s e s m ASM. y o 요세요 아니, very happy. i 될지 e r y happy. I'm very happy. I'm very h a p p 얘를, 아, 안 돼! 아! 안 돼!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웃음> 코스모스? 아니 오, 코스모스 코스모스. 카네이션. 아, 아, 네. 카네이션. 카네이 한번 소개해볼까요? 저희 이제 희랑 탄이 형의 카네이션은 이제, 이제 이름은 윙가르디움 레비 오우네이션이거든요. <웃음> 네. 레비 오우네이션. 레오우이 약간 지파이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찬이 형이 그거를 리본도 있고 오. 오게티 하트도 있습니다. 이름이 오게티? 오게티. 오게티는 별로. 오게티 안 좋은 안 좋은 드시. 숨은 포인트, 포인트, 포인트, 포인트, 포인트 하트가 있습니다. 네. 네. 네. 네. 저희는 이제 만, 만들, 만들다 보니 각자 이렇게 좀 <웃음> 이렇게 네. 네. 원이.. 네. 여러분 이게 못생겨 보이죠? 이거.. 저자마자 어, 어. 아, 못생겨 보이요합쳐지면은이까지다행이 네. 이뻐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그죠 저는 아까 말했던 게근본 자, 처음으 본대로 만들었고 고아닌.. 자, 곧 있으면 안쓰 됐는데 약간 좀 이렇게 좀 벌어지기. 알다진리는 이게 좀연습이 A.R.T. 그렇지. 네. Art. 이름이 Art. Art. 저 r t Art. Art. Art. Art. Art. Art. Art. a 이 t Art. Art. Art. Art. Art. Art. Art. Art. Art. Art. Art. Art. Art. Art. Art. Art. Art. Art. a r 이걸, 해 이걸 그럼 우리 한 합쳐볼까요? 저 그래 예, 이제, 이제 꽃다발로 만들어서 지금 아, 또 만들. 난리 나죠 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위에다 두고 오이뻐 벌써 있어 벌써 오 봐봐 아, 아, 아, 아, 아, 이게 사이퍼예요 이게 이뻐. 무조건 거봐 <웃음> 아, 괜찮은데? 오 예쁜데? 예쁜데요? 이거 모으면 되나요 그냥? 자 예쁜데? 어아 이거 제거 이게 성형이거든요 아아이게 뭐야 이거 뭐요아 나오면 안 되는 거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웃음> 여기는 뮤엔티를 <위에 웃음> 타면 안 되고, 여기다 <웃음> 여기를 타면 <웃음> 야 돼. 오! 됐어요? 아, 맞아요, 맞아요. 이거예요. 이또 네, 네. 네. <웃음> 아, <웃음> 이제 꽃을 든 남자라고. 화장품 음, 아닌데요. <웃음> <많이 들어. 웃음> 자, 여기 또터셔야돼 오. 여 <웃음> 다음에, 꽃을 든 남자. <웃음> <웃음> 오, <약간> 오 <웃음> 이분이 줌이 나도 낚시 이게 서 낚시를 해서 낚시를 해서 낚시를 해서 낚시를 해서 낚시를 해나 낚시를 해서 잘해 한번 주긴 아쉽잖아요 아, 지를지를야죠 아 편지, 편지. 편지. 편지. 일곱 아들의 우리 아빠, 아빠. <웃음> <웃음> <웃음> 저 오늘 죽었어요 학교에 꼭 이런 사람이 한 명이 있죠 이, 이런 사람도 있죠 이런 사람도 있고 <웃음> 네, 여기 아, 지금 그래요? 편지를 드습니다 아, 진짜 받을까요? 갑작스럽게 부모님한테 살아간다는 말좀 낯꺼풀어서 못할 수도 있잖아요. 어. 그러니까 그러면 좀... 자, 지금 핸드폰 다 있어요? 부모님한테 전화. 아, 여기 편지로 보내요. 영상 편지로 아마. "엄마, 아빠 사랑해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항상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나주면서 감사합니다. 아이스 들. 다음 답. 아이들 네. 엄마 사랑해요. 아, 사랑해요. 아사스여러분도 아, 이제 어머 버 <웃음> 에서 이렇게 부모님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시고 꼭 행복한 응. 하루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카네이션도 같이 한번 만들어 보시고 꽃다발과 함께 행복한 행복한 하루, 하루. 보내세요.